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 디수첩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고 이라크는 격렬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 목표라고 합니다만 속내는 1조 달러에 이르는 석유와 지역 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현장을 이근행 이동혜 PD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동혜 PD, 현지 취재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도착한 날이 마침 9.11 테러 1주년이어서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취재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라크인들은 이 전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결연히 싸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근행 PD, 이라크 측은 이 전쟁을 지금 어떤 식으로 대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라크에 체조하고 있는 기관에도 미국의 전쟁 압력은 연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반미 시위 같은 것을 목격할 수 없어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라크는 서방 국가들에게 평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라크의 현지 상황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이라크는 남북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부분 육상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바그다드로 가는 택시들이 집결해 있는 요르단 암만 시내의 택시 터미널입니다. 전쟁설로 입국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택시 기사들은 손님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암만과 바그다드를 오가는 차량들은 소위 국경 택시라고 합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차량들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임은 보통 100불 정도입니다. 99, 네, 아, 아. like, 이라크 당국은 최근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쉽게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취재팀은 짐과 차량검사는 물론 촬영 테이프까지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심사와 세차례의 검색을 거쳐 가까스로 입국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입국 시 5명이 한 팀으로 묶여 2명의 이라크 기관원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바그다드로 가는 밤 사이 차량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 걸프전. 사다 무세인 정권이 쿠웨이트 침공을 감행한 이후 바그다드는 미영 연합군의 집중 공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911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악의 축, 즉1급 테러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라크는 Every nation in every region 이에 대해 후세인과 이라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14시간 만에 취재지는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세워진 사담 후세인의 동상과 그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풍경들입니다 서울의 남대문쯤에 해당하는 공화국로 주변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듯 했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목소리> 추재팀이 이라크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바그다드에선 대형 국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박한 전쟁을 막으려는 치열한 외교전인 셈입니다. 각국의 취재진들 또한 바그다드의 반응에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었습니다. If United States America begin the war here in Baghdad, it's a finish for Mr. Bush, all Russia, on side of Saddam Hussein, on side of Iraq, and all Europe, all world for Baghdad, for peace and no war, no violence here. 이라크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딸릭 아지즈 부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릭 아지즈 부총리는 이 국제회의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300여 명의 정치인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이라크의 집권 여당인 바트당의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유력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목소리로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to decide who is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and that country, what are the borders of this country and that country, you will deserve it. You will deserve this fate if you don't stand up to it and defend your interests. My last w o r d is this. How about all the countrie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targeted by the US, send their weapons inspections to Washington DC and to the military 아지즈 부총리는 대회 내내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고 취재진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재팀은 이라크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라크 국제교류협회 하시미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장관 출신으로 현재 이라크 민간 교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Uh, I I really welcome you in Iraq and uh, appreciate your uh, noble and courageous uh, attitude of doing what you are doing. 하시미 총재는 무엇보다 먼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라크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놀람> Did you see them not working normally? So, of course, everybody on its way to his work daily life normal. 그러나 하시미 총재의 말대로 이라크가 그렇게 평온하기만 한 것일까? 이라크 최대의 항구 도시인 바스라로 향했습니다. 바스라? Yeah,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검문소가 자주 눈에 띄었고 도로변에는 초소와 방공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에 위치한 항구도시 바스라는 걸프전 당시 최대 폭격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미군의 공습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전쟁 전 수많은 선박과 사람들로 붐비며 이라크 제2의 도시를 구가했던 항구도시 바스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초라해져 있었고 전쟁과 공습만이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류하는 샤트알아랍강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중동의 오아시스로 불려진 이곳이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격침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데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최근 들어 바스라에도 조금씩 재건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장비로는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기엔 역부적인 모습입니다. 잦은 공습에 시달린 탓에 바스라에서 부상자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공습 당시 손가락 두 개를 잃은 그는 같은 건물에 있다 불구가 된 형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지난 10년간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명분은 군사시설 파괴였습니다. 한때 중동의 베니스로 불렸던 미양이었지만 이제 바스라에서 성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وي ا واي ش نبي ا م ر ك ي اي واحد اكون ايدي بايدي بلدي ب ا ي ا د ي ما اظل اظمن نفسي وهذا لو يعطيني شيء افجر بيه ر و ح اصير ايدائيه و ا ف ا د ي ن ي ر ي ب ل د ي ر ا ي ي نفسي له ن ا ف ل ي ابني ه ل ك ب ر ى ه ل ك ب ر ى يقول م ا م انا ر ح ي ر ا د ا ج ي م ر ك ا ن ا ا ل ع 지난 10년간 미군이 이라크에 출격한 건 모두 11만 건. 그 중에 희생된 민간인이 32만 명에 달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또 다시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이프 이라크가 걸프 전에서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동안 걸프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하는 피해 규모와 이라크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강의 자료를 보자면 불과 42일 만에 끝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인명피해는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라크는 주 수입원인 남부 바스라 유전이 파괴되는 등 산업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걸프전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 국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걸프전 때 집중 포화를 맞았던 수도 바그다드의 도심은 언제 전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정돈이 잘돼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 최고급 호텔인 알라시드는 전쟁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빈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프전을 주도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밟고 지나가도록 현관문 바닥에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게 일을 때이이렇 스피크 아랍아이네 네. The h a r t the spheres on issues. a t t a r t They hit lots of houses and civilian areas, and lots of civilians killed, and we were there on the spot. We, we saw with our eyes civilians being carried, children, children. We saw children coming to hospitals with blood coming out of their body, etc., from their wounds. Uh, so there was lots of damages, lots of civilians were hurt at, during that war, and I think the same will happen now. 지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피해는 컸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1 3 o 1 at 4 early morning. This shot a s s d attacked b This is the first one, penetrated, like a drill. 당시 이 대피소에는 4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공습을 피해 있었는데 폭탄 두 발이 연거푸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공동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피신한 사람은 대부분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Here we can see each one different families and all of them u r e Because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폭격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시신 발굴 현장에서는 온전한 시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400명이 넘는 민간인 가운데 생존자는 불과 1 7명에 불과했습니다. 폭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음. 미군의 폭격에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 중에는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걸프전 직후 미군 사령부는 민간인의 살상 우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주도한 공격의 정확도를 설명하며 민간 시설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See this infant. See this baby. This baby, the name of this baby, Afrah, it means smile. I'm sure want to kill this smile. And want to kill these dreams. And after four days, the Pentagon said, we bombed this place wrong and make mistake. Really for civilian, not for military. And we have a l l information. You see, a p o l o g i z e and said sorry. But I'm sure, too late. 거대한 묘지가 된이 대피소에는 지금도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충격과 애도의 글이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취재팀을 전쟁 고화를 위한 보유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팀에게 소개한 이 보육원은 이라크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최상급의 시설인 듯했습니다. You know, in Islam, it is mentioned in the Quran that we must look after our orphans. Our orphans in the Islamic religion gets a priority number one. You should look after him. You should not take from him. 이 보육원에선 모두 6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정부는 보육원 살림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보육 시설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We c h a n g 걸프전 희생자들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볼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목소리>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라크 정부는 전쟁의 참상과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기념물들을 속속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직후 복구된 이 통신타워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런던 타워보다 8m 더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ر ج 는 ن ا نعيد نفسنا بنفسنا يعني حاولنا نعيش حياتنا بشكل طبيعي بعد ا ل ض ر ب ة وحاولنا نكتفي ذاتيا داخل العراق ح ي ا ه حاولنا ب أ ن ه م ت م ا ش ي مع الامور اللي صارت مع ا ل ض ر ب ة bridges m i d g e s o t s o l e 보고 계신 다리들은 모두 전쟁 후 복구된 것들입니다 저녁이면 더욱 활기가 도는 바그다드. 거리에는 결혼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생활고로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최근 결혼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에 시달리면서 달라진 국가의 위상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가장 학력이 우수하다는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쓰기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갈아끼우지 못한 유리창은 이라크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라크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 못지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영어를 필수로 배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빈민 지역에 있는 이 학교가 학력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을 때 후세인 대통령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격려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취재진을 안내한 교육청 관리는 이러한 재건이 사담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걸프전 전만해도 이라크는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부유국이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 후유증으로 산업 전반이 상당히 위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라크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걸프전의 후유증과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이라크의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결의된 이라크의 무역 봉쇄 조치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전쟁보다 더욱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시장과 가정들을 방문해 그들의 경제난과 생활고를 취재했습니다. 걸프전 승리 후 미국은 불량국과 이라크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려줄 것을 유엔에 건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과 제품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 이라크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는 한때 2만불에 달하던 국민 소득을 500달러 미만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출입의 길이 모두 막힌 이라크에선 출고된 지 20년이 넘는 차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전쟁이나 공습보다 더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이라크예니가 가고 있이다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라크 화폐 디나르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걸프전 직전까지 1달러에 3디나르를 하던 것이 지금은 수백배 하락해 1달러에 2천디나르라고 합니다. 그나마 국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상으로 생필품을 배급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배급 물표입니다. 품목은 14가지 세대별로 지급됩니다. 몇년 전부터 식량 구입을 전제로 석유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형편이 조금 나아져 배급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입 제한 품목 목록만도 무려 250페이지 생활에 필수적인 연필이나 펜조차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내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and these contracts education health uh, irrigation municipalities water purification uh, sewage all these necessary basics for the human life in Iraq they are putting it on hold They are saying because of dual use. What is not of dual use in the world of today? Everything, including this pen, this is of dual use. <laughs> yeah, you can, you can write a love letter in it and beautiful things in it, and you can write an equation of atomic bomb in it. So it is of dual use. 하입 제한 조치의 은제점입니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병원입니다. 약이 없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s 이 n Pyongonimida. Yagyopso, Hanjadri, Chete, c h i 이 o Mopakoismida. 다 you have these medicines. you use them and suddenly they disappear it's not available so we are not dealing with a continuous level of availability of the medicine we are doing our best to to deal with cases to treat them and try to manage with with, with the low facilities but in general <clears throat> we are a bit t i e d h a n d e d s is the isolation room i s o l 상수도물을 소독하는 약품마저도 금지 품목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during the Gulf War period has not been repaired to a great extent because the Iraqis have been denied capital to enable them to rebuild some of these systems. So the children in Iraq are dying today not from food or lack of food necessarily. They're often dying from waterborne disease, dysentery, diarrhea, diphtheria, some of the very basic 병원 앞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죽어가는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약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이라크 어머니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Why this baby, no medicine, no any help? Why? My God, My God, Why? Which I guess is one of the things I would say about what our pre-Saddam Hussein relationship. Uh, was to Iraq, and, but here is a man who not only has committed genocide against his own people, who is fundamentally the one, by keeping out the U.N. weapons inspectors, keeps the embargo on his own people, and that's what keeps the medicine out. It's not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n't ship medicine, it's because the U.N. has said we should not ship it. So, I, I, I pray for the people. 네, 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죄값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 PD, 미국은 지금 후세인 정권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세인에 대한 평가가 아랍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둘러싼 견해는 서방세계와 아랍권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중동의 전쟁광으로 몰아세우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아랍의 자부심으로 축혀올립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악마로 몰고 가며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지 그 숨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미지하와기 <목소리> 이라크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연일 투표 독려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에 있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에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담 <목소리> هو بالنهاية شخص ورئيس دولة مثله مثل باقي رؤساء الدول له محددات بالعمل وله محددات في التوجهات وهناك في سلوك السياسي تظهر الحقيقة بصفة مستمرة توجهات براغماتية تدفع به باتجاه التفاهمات الدولية 그간 후세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98%, 이번에는 99%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 선거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그의 기반이 그리 약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니다 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사담 후세인의 이미지는 보전적이고 포악한 독재자의 모습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s yes, and, and his o so no 하지만 미국 측의 시각과는 다르게 사담 후세인은 적어도 이라크 내에서만큼은 국민의 힘을 집결시키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o that means when they are enemy of President Saddam Hussein, that means Saddam Hussein is the man right for the Iraqi people. He is protecting i r a q interests. He is ensuring the future of the children of Iraq. When Mr. Bush attacks Saddam Hussein, President of Iraq. 그동안 사담 후세인은 대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좌에 올라 20년 이상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은 절대적인 지지층, 그리고그만의 독특한, 하고강력 통치 스타일때 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이라크에는 대규모 사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담후세인이 종교를 통해 내부 통제를 원활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사담후세인이 집권 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고대 왕국인 바빌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함으로써 아랍권의 정신과 문화의 중심으로 이라크와 자신을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 المنصور صدام حسين خ ا ن العراق مم. القطب المجدد ح م مم و بنهضته وباني حضارته ومن الصعب أن تؤدي إلى النتائج التي تتوقعها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لم يبرز لغاية الآن أي قوة سياسية في العراق يمكن أن تكون بديلا للنظام السياسي الحاكم I think if the Americans will return back to their brain, they think, well, they will not do it, because the consequences are going to be bad. If they fail, it's going to be bad for the area and for their allies in the area. And if they succeed, it's going to be bad for Iraq, because, and for them, because nobody will know who is going to rule Iraq after Saddam Hussein.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이라크가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motivated by one reason, one consideration, I should say, and one alone, and that is uh, Saddam Hussein has demonstrated. 걸프전 이후 유엔은 미국 주도의 무기 사찰단을 이라크에 보내 혐의를 두고 있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7년 반에 걸친 무기 사찰의 결과는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갈라졌습니다. Mr. r t a do you think that Iraq is still posses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 I b e l i e v are nothing more than garbage and, and, and useless paper. They've recalled their nuclear weapons design team. They're rebuilding their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factories. So they're back in business, and that's serious. And their know-how is there. Uh, and finally, their, the possibility that what they make, say, in chemical or biological substances, might find the, its way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사찰 기간 동안 이라크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조치가 다해졌습니다. 이라크는 더 이상 사찰을 못 받겠다고 나섰고 미국은 이라크가 다시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획책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목소리> 현재 미국은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any nations represented here have 지난 9월 12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에 대해 무제한적 권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엔을 압박했습니다. 이라크는 무조건적인 사찰을 수용하며 의심나는 곳이면 어디든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항복 문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사찰 수용에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일축하고 부세인의 테러를 미리 막기 위해 이라크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Okay, before he does I will go and kill him. I will go and destroy him. Just imagine uh, you're walking in the street, ah this man maybe he has a gun in his under his coat. Maybe he will use it against me so I will go and kill him. That is exactly the same principles so this is very dangerous in the international law 이제 미국은 이라크를 향해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공격 명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석유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The oil of Iraq is so important for the American control on the of the world because the area that can supply the world with its basic needs of oil for the coming 50 years, that is the Gulf states 사우디아라비아 and 이라크 전쟁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반테러리즘을 화두로 날로 패권주의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속에서 현실 정치의 역학과 무관한 시민들은 또다시 10년 전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모름지기 전쟁은 힘가진 자의 선택입니다만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흔히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건대 그 말이 진실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꾸만 전쟁으로 분위기를 휘몰아가는 초강대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건너불보듯 편하게만 볼수 없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전쟁이라도 전쟁은 죄악입니다. 9.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눈물도 전쟁이라는 폭력적 선택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